크루즈 컨트롤은 사용자가 희망하는 속도로 세팅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 및 장거리 운전이 많다면 적극 추천하는 기능이죠 준비한 제품은 모비스 순정으로 별다른 가공 및 배선 작업 없이 교체만으로 기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볼트를 풀어줍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해 장착시 조용하게 틀어지지 않도록 기억해 주고요 핸들을 탈거합니다 신품 리모트 컨트롤러로 교체 후 핸들을 장착합니다 허브볼트에는 나사 풀림 방지를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에어백모드을 장착 후 배터리를 연결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핸들 우측 리모트 컨트롤러에 위치한 크루즈 컨트롤 버튼으로 해당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시속 30km 이상에서 작동하며 작동 방법은 우측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연전까지 마친후 출고를 진행합니다